자 탑승이 다 완료가 된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는 도시는 저희가 살던 도시인데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돼버렸어요. 보시면 주변에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유 도시를 띄운 다음에 이 부유 도시를 모선이라고 부를게요. 이 모선을 띄워서 생존을 위한 여정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이번에 진행할 게임은 에어본 킹덤이라는 게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월드처럼 모선을 움직여서 주변에 있는 생존 요소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그... 이 모선을 발전시키는 그런 일종의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분위기를 봤을 때 그렇다고 암울한 느낌의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아름답죠. 아마 뭔가 우리한테 슬픈 일이라던가 그런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한번 진행을 해보죠. 아래쪽에 언급되어 있는 이 숫자들이 아마 자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57개의 물 그리고 여기는 38개의 나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경납구가 없으니까 그 자원들을 뭔가 채집할 수 없다는 그런 표시인 것 같아요. 어디보자. 자원을 채집할 수 있는 음 여기 경납구가 있네요. 좋아요. 자경납구를 한번 지어보죠. 이런 식으로 연결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경납구를 한번 연결시켜봅시다. 이렇게 한번 지어볼게요. 속도가 빠른 속도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 건설속도가 빠는 편이에요. 보기도 좋고요. 자 왼쪽 위에 빨간 메시지가 뜨고 있긴 한데 이거는 집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지금 자원이 그닥 많지가 않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자 일곱 개 비행기 일단 자원을 캘수 있는 그 비행선이 일곱 개니까 지원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우선 여기 있는 거다 캐버립시다. 일곱 대를다 투입을 시켜서 빠르게 자원을 채집시켜 볼게요. 자, 출발하기 시작했죠. 음, 보기 좋네요. 그 동안 남은 5명 가지고 좀집좀 좀 지어볼게요. 집을 만드는데 들어간 재료는 한 5개 정도 들어가고 여기 0.5라고 적힌 게 아마 리프트, 이게 중량이라고 해야겠죠. 이 회전 모터가 버틸 수 있는 중량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40 정도 되면 더 이상 건설이 불가능하니까 뭔가 연구를 통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 일단 집부터 지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집을 열심히 한번 지어볼게요. 이것도 짓는데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그쵸?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집 하나당, 명이 거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본인 것 같아요. 제 보시면 중량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러면 또 머리가 아픈데 제가 봤을 때는 연구를 통해서 뭔가 개선된 건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지어봅시다 지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라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좀만 더지어볼게요 자 이렇게 짓고 자 여기다가 도로를 한번 만들고요. 됐어요. 음 보기 좋네요. 자 메시지가 떴습니다. 아래쪽에는 벌목이 다 끝났다는 메시지네요. 조만간 다시 자란대요. 그래요. 일단 나무는 계속 자란다고 하니까 일단 짓는 동안 다른 지역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쪽에 자원들이 많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석탄도 있고요. 알려지지 않은 거주지라고 한데, 저기에서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한번 이동해 봅시다. 자, C 버튼을 누르면, 음, 이렇게 포커싱 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아, 멋지네요. 그쵸? 자 아무튼 저쪽으로 가서 다시 수확 작업을 진행해 봅시다. 일단은 지금 나무하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분할시켜서 자원을 채취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나무가 많이 필요한 편이기 때문에 나무에 5명 정도 투입을 시키고 여기는 2명 정도 투입을 시킬게요. 그래도 음... 생각보다 빠르게 수학을 하고 있네요 그쵸? 뭐 이정도면 된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했던거 여기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잠깐만 이건 또 뭐죠? 너무 멀대요 조금 이따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있는 거주 도시 한번 볼게요 그래요 제가 원했던 고용 관련된 건물이죠 자 두명은 어. 합류하겠대요. 자 합류하겠는데 이나부지 합류 아직 저희의 모선이 그닥 매력적이지 않은가봐요. 일단은 제가 봤을때는 집을 좀더 제공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래서 집을 조금만 더 지어볼게요. 자 참고로 이 모선이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이렇게 균형을 잃거나 균형을 잡거나 어, 둘 중에 하나 역할을 진행을 할 건데 지금 뒤에다가만 건설을 했기 때문에 3도 뒤로 기울었다고 언급이 돼 있어요. 나중에 이쪽에 무거운 건물들을 지으면 다시 평행 상태로 되겠죠. 일단 이거는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다가도 한번 집을 만들어 볼게요. 4개 정도 지어봅시다. 나무들이 몇개 없긴 한데 조만간 이쪽도 정리한 다음에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 있는 거다 수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동을 할게요. 아쉽게도 물 같은 경우는 지금 30개 정도밖에 보관을 못 시키다 보니까 어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이건 어쩔 수 없고, 30개 정도 채우면 바로 이동을 할게요. 이제 석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모선이 뜨는데 유지되는 연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석탄도 좀 많이 부족한데, 이것도 좀 챙길 겁니다. 이 아래쪽에 석탄이 있죠. 그래, 여기 있는 거, 나무만 좀 최대한 빨리 캐고, 이것도 어느 정도 챙긴 다음 이동을 합시다. 자, 4개, 3개. 이렇게 해서 7대, 비행기를 모두 다 배치를 시켜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합류 이사를 물어볼게요. 그쵸. 자리가 생겼으니까 바로 합류하죠. 오케이. 행복합니다. 자, 모든 나고, 나고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네요. 자, 거주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서 저희 문명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자, 먹을 것도 좀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석탄도 부족해지기 시작했는데 여기 있는 거다 캐면 좀 이동할 거예요 물론 다는 못캘 거예요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 풀로 다 채워놓고 이동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물은 다 가져왔고요 어, 석탄도 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이제 이동해야겠죠. 됐어요. 이동할게요. 자그 다음엔 이쪽으로 이동합시다. 여기에 새로운 자원들이 있고요. 석탄들이 많이 있죠. 자 여기서 에이 보석 정확히는 성물이라고 언급이 되어있는데 이 성물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동합시다. 이동해야 될것 같아. 자, 이동을 하고. 아무래도 이런저런 건물을 지으려면, 그, 연구. 연구를 해야 될것 같죠. 아, 이런 것도 짓고 싶긴 한데, 저 무게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어, 이건 좀 나중에 지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8 정도 더해지면, 더 이상 지을 건물이 없어져요 자 일단 여기에 한세대 정도 배치시켜 놓고 이거 새로운 자원들이죠 음 벽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물이 있으면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필요한 거죠 일단 이쪽에 사람을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거자 성물 아이고 자 가용 비행기가 없다고 하니까 일단 한대 정도 줄인 다음에 여기다 배치를 시킬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다려 볼게요 자 렐릭! 성물을 찾았다고 돼 있죠 그러면 또 가용 인력이 남으니까 여기는 진흙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올게요 7개 밖에 안 되니까 다 챙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30개가 넘었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카데미, 학술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다 한번 지어볼까요? 회전 안되니? 회전되죠? 그래요. 일단 여기다 지어볼게요. 자, 얘는 무해한 건물이기 때문에 주거지 주변에다 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완성이 됐나요? 자 오케이 그래요 학술원이 완료되면서 이것저것 해금이 가능한데 자 벽돌이 필요하죠 저희한테 일단 벽돌을 만들려면 이거 연구를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2시간 정도 걸린다니까 좀 기다려보고 자 인구 3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또그 사람들을 구하러 여정을 떠나야될수 있어요 일단 속도를 올려놓고 일단 다른 걸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무게가 상당히 많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죠. 또 걱정이긴 합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죠. 나무 일단 최대한 챙길게요. 그리고 먹을 것도 부족해지니까 먹을 것도 좀 챙겨놓고요. 그래 이거 먼저 챙긴 다음에 좋아요. 여기 있는 것도 다 챙겨줍시다. 석탄은 몇개 남았죠? 지금 한 다섯 개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좀 챙겨줄게요. 오! 벌써 연구가 완료됐죠? 자, 그 다음에 뭘 연구할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일단 갖가지 요소들이 있긴 한데 지금 무게가 상당히 많이 부족할 거예요. 자, 고민 한번 해봅시다. 음, 왠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건물 하나에 사람들 두 명을 어, 거주시킬 수 있으면 그거는 공, 그 공간도 아끼는 거고 그 다음에 무기도 아끼는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소비량을 좀 우선적으로 낮춰볼게요 그래도 될것 같아 자 이렇게 선택을 합시다 자, 먹을 것도 빠르게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아, 물도 부족하군요. 그런데, 저쪽에 뭔가 커다란 도시가 있는것 같아요. 커다란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쪽으로 이동하면서, 거기도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거 수집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물은 자동으로 채워지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물은, 그래요. 증가하지 않는 것 같네요. 이건 좀 참고해둡시다. 자다 정리가 됐으면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일단 이동할게요. 자 어디로 가는게 좋을까? 이 진흙은 필요하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일단 여기까지 이동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이동하고 다른 건물들이 있는지 없는지 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건 또 뭘까? 아 너무 멀대요. 조금 이따가 들려볼게요. 일단 주변에 건물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괜찮은 게 있으면 또 파견을 보내면 되겠죠. 아 여기에 또 거주 공간이 있구나. 자 일단 도착했어요. 난 사람들 다 배치시키고 먹을 건 남아 돌고 얘들좀 챙겨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해야 될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벽돌도 필요하거든요. 이 벽돌도 만들긴 해야 됩니다. 일단 이게 공의 건물이기 때문에 음... 좀 피해서 건설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 한번 지워볼게요. 아... 길이 연결이 안돼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길을 연결시킨 다음에 지어야 될것 같네요. 이게 길인 줄 알았는데 이게 길이 아니면 뭐... 뭐지? 또 갑자기 공부해졌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일단 이런식으로 길을 연결하고 여기다가 화로를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식으로 한번 지어볼게요. 빨리 만들어지죠? 아마 가용인력이 없어서 바로 작동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 돌아가긴 하네? 일단은 다행이네요. 좀 지켜보고. 아마 얘 때문에 물이 좀 많이 소비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벽돌들 다 치웠니? 오케이. 다 치운 것 같으니까 이동합시다. 자,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나무도 필요한 공간. 나무가 없어요. 나무를 좀 구해야 될것 같은데. 예, 우선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먼저 이동을 할게요. 도시에 뭐가 있을지 확인은 해야 되니까 일단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벽돌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도 많이 소비되기 시작했으니까 한두대 정도 배치를 시켜놓고 한번 말을 걸어볼게요. 루툴라 왕국이라고 돼있어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안내문에서 여기를 찾아가라고 언급이 돼 있었는데 그래요. 퀘스트도 있고 청사진도 구입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어 유익한 요소들이 많이 있네요. 흠. 유적지를 복구시켜달라는 얘기인데 컨설베이터리컨설베이터리 컨설베이터리. 이거는 아마 박물관 비슷한 그런 의미로 사용되긴 한데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아 완성시켜달라고? 아, 일단 자원 없으니까 내비두고요자 블루프린트 보석 두개로 일단 이런 블루프린트들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보자 뭐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거는 중력을 올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움직이는 데 있어서 석탄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먼저 해봅시다. 저 석탄 챙기는 것도 좀 곤욕스러우니까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자원들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리고요. 자 열심히 만들고 있니? 좀 기다려보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또그 페어가 있죠 이 페어 쪽으로 가가지고 일단 나무하고 여기 있는 보석들을 좀 가져올게요 일단 먼저 이쪽으로 이동합시다 참고로 맵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 확인이 가능해요 여기서는 세명다 데려왔다는 얘기겠죠 아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150명의 인구와 12개의 국가하고 친해지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퀘스트를 완료해주거나 뭔가 청사진을 구입하다 보면 동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뭐 언젠간 되지 않을까요? 유랑하면서 왔다갔다 거리면서 조건을 만족시키면 뭐 오케이 해주겠죠. 자 우선 파견을 보냅시다. 샌드워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어? 바쁘다고? 다 어디로 갔지? 음 그럼 인구수가 모자르다는 얘기인데 그쵸?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기다려봅시다. 자또두개성유물을 찾았다고 언급이 돼있죠?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자원을 채운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될 거예요. 돌아가서 뭐 이것저것 챙기면 되겠죠. 자 물도 적당히 챙기고 있고 벽돌도 많이 챙기고 있고 이제 나무만 어떻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 물다 잤으니까 일단 내비듭시다. 다시 여기다 배치를 시킬게요. 자 균형을 한번 체크해볼게요 지금 뒤로 한 2도 정도 기울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1도 정도 기울었다는데 나중에 이쪽도 건물 지으면 되겠죠. 한번 지켜보고 자 나무가 빨리 복구가 돼야 아 그래? 벌써 완료가 됐네요. 아, 제가 생각했던 그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음, 아직까지는 한 명밖에 거주하지 않네요. 그러면 다른 걸좀 연구해야겠네요. 그쵸? 일단 우리 먹는 거라던가 그런 기타적인 요소를 좀 신경 써야 될것 같아요. 아, 이게 음, 이런 의미가 아니었네요. 좀 머리가 아프죠? 그러면 일단 기다려보고 자 지금 음식물이라던가 물이라던가 이런거 소비한 속도가 빠른 편이니까 일단 좀 기다려볼게요 아 그래 스틱이라는 의미가 이런거였군요 보세요 이제 1층 2층 3층 이런식으로 쌓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재료도 좀 줄어들었어요 아 이거 나쁘지 않네요 일단 한번 좀 지켜보고 자 여기 있는 자원들 어느정도 챙겼으면 다시 돌아갑시다. 자 돌아가고 도안도 사야되고 퀘스트로 완료해야 되니까 저쪽으로 돌아가긴 해야 돼요. 그 동안 여기도 일단 사람들 좀 줄이고 이쪽에 있는거 좀 챙길게요. 지 먹는게 좀 부족하죠. 가는길에 물도 좀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청사진을 구입한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보이지가 않죠 어디보자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연구를 해야 되네요 이거 연구합시다 일단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어, 나중에 완료되면 이거 바로 연구할게요 이건 2시간밖에 안 걸리죠 다시 이동합시다 아 사람들이 많이 바쁘네요 일단 자원 캔 사람 여유분 있으면 저거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합시다 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력을 올려주는 거죠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챙겨주고 일단 이동합시다 자 먹을 거 챙겨주시고 아 그래 지금 나무 쪽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 이상 채집이 불가능하다고 언급이 돼 있고 이제 해줄 거 해줍시다. 두명 남아도니까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속도를 빠르게 해볼게요. 어 멋지네요 이거 자 속도를 빠르게 하면 금방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괜찮네요. 그쵸? 다른 데서 보, 그 보석을... 아 보석이 아니죠. 그 성물을 좀 얻을 수 있으면 여기는 퀘스트를 다 처리하고 이동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건 안되는 것 같고 자! 완성이 됐어요.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한두명 정도의 사람들이 저희 문명에 합류하고 싶어 하네요. 맞을까요? 한번 볼게요. 그런데 합류한 이유가 어 골든글로브라는 그 유적을 찾으러 여행을 떠나라고 합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봅시다. 뭐 이제 더 이상 구입할 수 있는 게 없고 자, 사람들이 두명 늘어났죠. 에이 우리한테 합류한 이유가 자 유, 유적을 찾고 싶어서 합류한 거였어요 일단 그렇다 치고 유적은 어디인지 한번 확인 해봅시다 아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러면 저희는 바로 이쪽으로 여행을 떠나긴 해야겠죠 자 먹을 거 빵빵하게 챙겼고 일단 거주 공간도 챙겨줬고 자 물, 물 좀만 더 챙깁시다. 자물 챙긴 다음에 바로바로 바로 이동을 할게요. 석탄도 좀 부족하네요. 석탄을 이동하면서 갭시다. 이쪽 방향인 맞지? 그래. 자 빨리 챙겨오시고 우리 갈 길이 멀어요. 빨리 빨리 챙겨주시고 이동 해야 돼요. 자물다 치웠죠 바로 이동합시다 자 스톱 그 다음에 이동 저쪽으로 갈게요 저기에 자또 사람들이 사... 거주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저기에 자원들도 있고요 나쁘지 않죠 자 가면서 여기 있는 석탄 좀 캐주고 아 이거 아깝다 나중에 다시 오면 되겠죠 자, 빨리빨리 캐주시고 이동합시다. 이쪽에 물이 많이 없네요. 그쵸? 여기서는 어, 해결할 일을 좀 빨리 처리한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 있는 거좀다 가져오고 중요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벽돌도 좀 챙길게요. 자 먹을 것도 좀 부족하긴 한데 그건 지켜보면 될것 같고 자 렐릭 야 보석 챙깁시다. 아 어, 그래요. 자 먹을 것도 연구했으니까 이제 좀 많이 줄어들겠죠. 소비량이 나 이것도 정리를 합시다. 자그 다음에 합류 가능한 인력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줄게요. 어세명다 온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그 다음에 집을 좀더 지어보죠.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나무도 좀 캐야겠죠? 좋아요. 야, 이번엔 세개를 가져왔답니다. 음, 이게 또 뭐죠? 색깔을 추정 가능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그런 건물인 것 같은데 어디보자 아 이런 거였구나 뭐 딱히 지금은 색깔을 챙길 여력은 없기 때문에 일단 내비둘게요자 여기도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챙겨야 될게 뭐가 있죠? 물? 어 그러면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일단 이쪽으로 가야 돼요. 아마 남서쪽인 것 같은데 일단 남서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쪽 방향인가? 아니네요. 북서쪽이네요. 자 다시 돌려서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맞나요? 아... 좀만 머리를 더 돌려야 돼요. 한... 그러면 이 정도겠네요. 아... 아니에요. 그래요. 이렇게 가야겠네요. 자, 가는 길에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두개 그리고 여기는 최대한 많이 설정을 시켜놓을게요. 이건 또 뭐지? 아또 유적지에요. 아 여기 유적지들이 왜 이렇게 많지? 그런 거좀 챙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이쪽으로 이동합시다. 좀 유적 좀 챙길게요. 골든 글러브. 그래요. 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대화문 통해서 완성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아, 이건 아까 전에 봤던 것 같은데 뭐,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다시 돌아갈게요. 자, 뒤로 뒤로 백백백 자, 이쪽으로 돌아갑시다. 일단 루틀라 왕국에서 시킨 대로는 다 이랬으니까 돌아가야겠어요. 여기 있는 거 먼저 연구, 그 연구를 완료시켜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말이죠. 이렇게 돌아다녀도 지장이 없다 보니까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이나 이런 거는 재생이 불가능한 것 같기 때문에 좀 신경 쓰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자 돌아오시고 여기 내가 다 데려왔나? 데려왔겠죠? 데려온 것 같네 자시킨 대로 골든글로를 가가지고 퀘스트 완료했더니 자 스카이포트 음 하늘 항구를 만들어달라고 돼있는데 그래 재료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한번 해줍시다 또... 아 그래요 동맹을 맺을 수 있네요 호잇 크... 이제 얘네는 우리의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나무 블루 프린트까지 이렇게 해금 시키면 얘네한테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긴 해요 어? 아직 동맹이 되지 않은 것 같네요 일단 이거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 보죠 자 그러면 우리 또 이쪽으로 이동해서 일단 물 먼저 관리해야 될것 같아요. 아그 전에 이게 자원 관리하는 것도 빡세니까 자 이것도 한번 연구를 시켜봅시다. 보기 좋네요. 자물 먼저 최대한 챙기고 잠깐만요. 지금 마을 주변에 아니 왕국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죠? 그럼 여기 들리면서 나무를 채집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네. 자좀 기다려 봅시다. 와 스카이 포트라는게 생겼어요. 동맹을 맺었답니다. 아하 누틀러 왕국은 이제 우리 편이에요. 1 2개 왕국이랑 친구를 먹으면 되니까 지금 이제 11개가 남은 거죠.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다 보면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보세요. 뭔가 오라 같은 개념이 생겼는데 버프라고 해야 될까요? 한 시간마다 나무 하나씩 준다고 돼있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이런 거 좋고 아무튼 자 이제 다른 데를 찾아서 여정을 떠나볼게요. 멋지네요. 자 다른 왕국들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연구과제를 해금시킬 수 있고 뭐 아마 맵이 상당히 멀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든 되겠죠. 자 일단 첫번째 왕국까지만 진행을 해봤어요. 나머지 1 1개 왕국을 찾아가는 데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상황을 봐가지고 다음번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이 게임? 간단하게 플레이를 해봤는데 상당히 완성도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버그도 없어 보이고요 이거는 계속 꾸준히 플레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나머지는 좀 제가 시간을 내서 짬짬이 영상을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